아, 어떡하지, 진짜?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아, 가디안 신관님! 아니, 이거 약속이 다르잖아요! 사면은, 나에게 약속된 승리를 준다면서! 약속된 승리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어, 신관님께서! 아, 진짜! 거짓말쟁이야!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디안 스킨! 자, 간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니, 랄이터스우디본거 봐, 너무 이뻐요! 좋아, 오늘은 난 가디안만 합니다! 후그 크크, 크크루빙뽕 자 좋아요 바로 갈 겁니다. 아 좋아 너무 이뻐 뭐야 와 아, 좋아 이거 봐 얼마나 이뻐 야 이게 스킬이지 신관 가디안이 아 가디안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소원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가보도록 할 거예요 나나 내려갈 거야 나 내려간다니까 어? 아니 정글 가는데 이걸 왜 막어? 어 아, 뭐, 뭐지 막았는데? 자, 자, 아, 이게 이길 수 있어. 이게, 충분히, 이게, 충분히 이겨. 어, 즐거워! 나이스! 아, 미래의 집에 온다. 어, 일로 와. 어디 가? 아 나이스! 좋아! 이상하게 잘 됐는데. 어, 따가 어, 즐거워. 죽어. 즐거 뭐야, 이거? 나캐냈는데 역시 신고 가디안이야. 어, 피해주고. 어, 그거 내 거야. 어, 볼까? 어, 피카츄랑 같이 한번즐거볼까 내극기내극기 내 궁극기? 어? 피해 주고 어? 딱커 어? 이고 아~ 좋아. 어? 아, 뭐야? 또 이제 하잖아 뭐야? 자, 우리 가디안 님만 믿으면 언제든 승리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 아냐, 아 아냐, 아아니 아냐, 아냐, 아아아아 이래서 아니 그만 먹어 진짜!라고 먹자! 아니 안 망했어요. 누가 망했대요? 아니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끝까지 안 망했어. 안 망했다고! 내 거야. 어안 줘. 나도 안 줘. 어 나도 안 줘. 아니 양보를 해라. 양보를. 나도 안 줘. 나도 내가 다 먹을 거야. 어? 아 k 네스 기다려 봐요. 이게 내 잘못 아니. 경험치가 되지마! 경험치가 되지마! <웃음> 아 진짜! 아내거빼어먹지마아 이거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궁극기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제발! 제발! 라이즈 아, 좋은데 너 구멍기 썼지? 아, 아! 나 어떡하지 진짜?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아니 간리야 신관님! 아니 이거 약속이 다르잖아요! 사면은 나에게 약속된 승리를 준다면서! 아니 뭐야! 아 잠깐만 약속된 승리 거짓말했잖아내 약속된 승리! 아니야 이거 약속된 승리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어 신관님께서 아 진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니 신관님 아니야 이거 내 잘못이야 아니야 가디안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잘못이야 내가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조종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아니 사기라니 지금 감히 지금 가디안님 앞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면 지금 분노하십니다 아 어, 가디안이 왔어 에이? 어 미안해요 내가 내가 한거 아니야 아니 내, 가디안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거 아니에요 가디안 싶다고 하고 빼는 거야? 어내 잘못 아니다. 아니 가디안님을 배반하는이 자식들. 아, 좋아 이거지. 아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가디안님. 잘되면 가디안님, 안되면 가디안. 어 안돼 안돼 포기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우리 가디안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디안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가디안으로 캐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디안 나왔구나아 스킨이 없으시네 저거도 스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디안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킨 있는 가디안이 이기지 아 무조건 이겨요 자 이거 마지막 거 드리고요 그냥, 맛있쩡! 아, 백선복관님 아, 그러니까. 자, 둘이 맞춰주고. 진영! <웃음> 내꺼야! <웃음> 자, 그러면, 요것도 먹어볼까? 다 먹어볼까? 요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웃음> 아, 좋아. 도망가. 도망가! 제발, 제발, 제발!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됐어요. 아, 어? 아 스킨이 이 코코 차이가 크죠? 왜? 달라? 왜 차이가 커요? <웃음> 아, 이거 봐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지금 다 먹었어요. 다 뺏어 먹었어. 아 역시 이것이 다 어, 가디안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디안님을 믿으세요. 여기? 딱공. 아 좋아. 믿으세요. 우리 가디안님을 믿으시라고요. 어, 엡쏘님, 어디 가세요? 엡쏘님, 어디 가세요? 못 가! 아! 못 가, 못 가! 어디 가! 요떻에 따콩! 주광! 어, 내가, 제가 이거를 좀 많이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빨공! 빨공은 아니네. 피해주고, 맞아주고, 피해주고, 또 맞춰주고, 딱콩이 맞춰주고, 어, 다, 다, 빗맞춰주고? 어, 나보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에게는 가디아님이 있어. 가디아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커! <목소리> 이것이 바로 가디아님의 차이다! <목소리> 어, 어, 즐거 어이고, 즐거세요 <목소리> 이것이, 이것이 바로 가디아님의 차이다! <목소리> 이것이 바로 가디아님의 차이다! <목소리> 어, 좋아! 이거지! 아, 제대로 나 많이 늦었어 지금 위에 아래 버틴다고 늦었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내려가야 돼요 이거 바로 내려가야 돼나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우리 분리한데? 아니 가가보 뭐가 어야돼 우리 진짜 이거 먹어야 돼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왜 이렇게 분리하죠?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이길 수 있을 걸? 잠깐만 아니 그러지마 진짜 진짜 잡았다 나이스 시 간다 자 우리 왜냐면 우리 갈아무기는 우리 거기 때문이지 자 다시 먹어볼까 안돼 죽어 다 죽어 그냥 안돼 잠깐만 미안해 나 잘못했어 내가 엄마 다시 나갈게 아! <웃음> 내가 트롤했다 이거 이거 썬더 봐야돼 썬더 봐야돼 이거 썬더 진짜 봐야돼요 아, 나한테 말아 진짜 아 진짜 나한테 말하는거야 아, 아이 그만하여 진짜 나. 우리 썬더 진짜 썬더 <웃음> <웃음> 가디안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한데요 가디안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아, 뭔가 허는 거야. <웃음> 아, <웃음> 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닌데 이거 뭔가 결과가 자꾸 이상한데? 나 제일 잘 나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 뭔가 아, 아나 오늘 가디안만 할거했는데 <웃음>